박수로 청해드릴게요! 박수시위에게 네, 남겨진 그 빅빅 차가운 그 선택에 들렸던 건지 왜케 아픈지 you mm -hmm. 반짝이는 크리스톱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어느새 입술은 새빨한 곳 사만의 밤에 이 <목소리> ạ